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역버프 하나 보네. 아, 이번에 초반 딜교 하기 싫은데. 예상대로. 헬렙 딜교 하기 싫어. 이 땅이 다내고양이다 이제 알았으면 예쁘다 어 부패 Q 부패 찍고 Q 이거는 좀선 넘었죠? 1렙 Q에다가 부패? 아 나이스 패시브 터지면 내가 먼저 때렸다 케이든 케이드 즐겨 너무 이겼는데, 이러면 즐겨 너무 이겼는데, w로 아마 나한테 간 볼려고 할 텐데, 미녀 먹으면서 아니네, 아 뭐야? w 안 찍었네, 조회 그냥 만 이게 카직스가삼립찍고 타볼 수도 있거든요 위캠 풀캠 돌고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아아 아. 이거 정글킬도 아니야 에바지? 아 미니언 여기 아 미니언 약간 너무 촘촘하게 서있어가지고 아 쳐봐 아좀 쳐주라 아좀한 대만 쳐주라 왔어 아 너무 깔끔한데 아 저만 쓰지 말걸 아 다이아 일하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음말있 066 와쇼 슈퍼 탑. 슈퍼 상단. 음. 음. 공력이나 광기를 꺼내 들 수도 있는데. 다슉 싹이더라고.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아 근데 저만좀 아깝긴 하다안 죽을 거 같아서 쓰긴 했는데. 이거 약간 이번 턴 이거 사려야 돼이 턴에 내가 항상 무리하다 죽더라고. 상대 미니언 만났다 아싸. 요. 바텀 또하층미들또또또싸운다 또. 화가 너무 많아. 먹었네? 먹어 먹지 먹을게 없었나? 미니언을 먹는구나 카빌 W 쓸때 이로 들어가는 손해? 아니 그게 그나마 클레드가 유일한 이기는 건데? 아, 너무 너무 대충 밀었는데, 이거? 약간? 아이고. 어떻 저기 딱 멈추냐? 아니, 먹지, 그냥. 좀. 아 먹어도 되는데. 에코, 에코면은 먹어도 돼. 왜냐면. 내가 제가 라인을 먹어도 내가 이겨 어차피 탑은 어차피, 어차피 결국 내가 이긴. 아 풀이 있네. 풀 있어서 하기 좀 그래. 안녕. 풀 없거든요. 대발. 아, 이거 야 잠깐만 다죽은 느낌. 이도 아, 아파. 아, 야 평타. 아 나이스. 나이스. 없나 누구? 아, 존나 세한데 이거 안 치네. 아, 다행이다. 하이브 안 치네. 보여주라. 이쿨한번 더. 못 돌리나? 못 돌리네. 아, 저만 뺐는데? 상! 엄, 최상이에요, 최상. 카밀 정도면 라인전 최상이지. 클레딧 장전. 최상이에요, 최상. 레오나 형3렙인데 카메 라인 좀 구려요 아니 안 구려요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부패에다가 Q 시작해서 그렇지 W 찍고 도랑검 시작하면은 클레드 아무것도 못해 아내궁 있어서 좀 하기 좀 거슬리긴 하는데 아 <웃음> 근데 이거 챔피언만 조준키 말고 미니언만 조준키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미니언먹으려도 아친 거거든표시문만안 빼면 사는데 어 정글이 카직스라서 맞아 뱅이안오니까 뱅이 없으니까 야, 미니언 먹으려다가 지금 뺀 거거든? 잘못 눌렀어, 딱 봐도. 딱 봐도 잘못 눌렀어. 미니언 눌렀는데, 나 눌러진 거야. 내 부비니까. 나이스. 제발요. 얘풀 있는데? 잘 왔네? 이러면 카밀 진짜 개똥망했는데, 이거. 아, 잠깐, 맞아주지 않으면 너 죽는다? 풀 있을텐데? 아휴. 어, 살았어. 나이스. 어, 게임 터졌다. 케이드. 떡총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치, 바텀에 뗄 상황은. i t 자 just 어, 칸밀 멘탈 나갔다. 미드 테타스에. 예. 멘탈 나가가지고. 미드 가서 민미니 같이 먹는데? 아, 됐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된다, 게임. 민형이 와서 와야. 에바지. 에이. 너무해. 이걸 내줄 한다고? 나안 할래. 난 싫어. 나안 하지. 킨전투 이 몸이 다 상대해주지. 카이스한테 900원. 누이에아 아이스크림 몇개 다냐? 아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오늘 뭐야, 오늘 이거 이기면 5연승이야, 이거까지 하면? 6연승인가? 이먹튀 했을 것 같은데. 먹티 했네, 이거. 어제는 게임이 그렇게 안 되더만. 진짜 어제는 게임이 그렇게 안 되더만. 오늘은 또 게임이 너무 잘 되네. 3일이 멘탈이 나가서 과연 게임을 할까요? 와 안녕 오픈했다 오픈했다 아니 오늘 마스터 가면은 예은이가 데이트 해준다 그래가지고 가자! 데이트 이미치 사이보 데미살 아, 이거는 지금 쿠페앵크 아, 투게더가 아니네요. 그라시안데? 그라시아. 투게더가 아니네. 좀 비슷한 건데 컵컵쿠앵크 이게지어이거라면 어, 이겨요. 아, 근데, 야, 뭐해. 야가 노틸 쳐야지. 어디, 아, 바보. 나지 노틸 쳤다. 저 친구, 저 친구 예반데? 이거 지면 원딜 차이 방금은 그냥 미포가 원딜 치면, 아니, 뭐, 미포 치면, 그 노틸 노틀 치면 노틸이 먼저 죽는데. 이쯤 되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아, 형들. 저는 늘 항상 모든 사람한테 찐텐으로 하지만, 항상 비즈니스 대우를 당하죠. 아, 드립이고. 아, 오늘 가야지. 어제 7연패 했는데, 진짜. 나 어제 진짜 방송 끄고 울었어. 진짜, 나 어제 약간 회이감 들었어. 내가 왜 클레드 시작했지? 약간 생각했다니까. 오늘은 이겨야지. 그래서 내가 어제 방송 키기 전에 3시간 동안 리플 돌려봤어요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3시간동안 리플 돌려봤어 5시부터 8시까지 리플만 돌려봤어 옛날에 잘했던거부터 쭉 예은이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야너 뭔데 뭔데 우리 예은이한테 예은님 빼고, ,님 빼고 부르지 마라 약간 불편하네 예은님, 예은님 입장도 생각해줘야 함. 알았어? 나 불편하네, 이거. 좀 불편하네. 우리 예은짱. <웃음> 아싸, 논란 생겨라. 논란 생기면 더 이득. 노이즈 마케팅. 개이득. 가능? 화면 오픈했다. <웃음> 무슨 애가 하고 있을까 이금 내가 맞아줄게 우리 예, 이렇게 예은님 그렇지 우리 예은님 맞아 그거야 형들 이제